갈랄 우한교차편 음음음음 보고 왔습니다 나무기 미가어 미쳤어 내 고픔 말료 스틱하는 다도 보고 눈에 어나온제미도 보고 화려한 그 <웃음> 멋지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혼자 다 해라 다 해! 근데내즈코 분양은 무슨 일인 줄? 이 귀여운 눈을 많이 못 보다니 이 와중에 울 많이 나올 땐 눈물장렬! 짱 <웃음> <그냥> 행복합니다. <웃음>